안녕하세요 부산의 독보적인 차량 디테일링 유튜버 엑시모크루의엑시입니다 아, 예. 지금 영하 3도나 되는 부산에서는 엄청난 강추인데좋습니다 예. 아, 다이소 휠크리너 영상을 올린 뒤에 어, 반응이 나쁘지 않아서 저도 궁금하고 다이소 휠크리너와 일반 휠크리너를 블라인드 테스트로 진행할 겁니다 메이커를 알려드릴 수 없는 점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리고 어,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다이소 승 왜냐면 가격 대비 용량이 그리고 기능이 도찐개찐만 돼도 똑같습니다. 네. 아이고, 불이 꺼졌네. 일단은, 갑자기 불이 꺼지네. <웃음> 집에 가라고.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겼다는 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집에 가야 되겠다. 불 꺼졌네. 앞전에 해석했으니까, 이번에 원액 가볼게요. 오아이 이거로 먹던 걸로.